아와 굿샷! 그 역시! <웃음> 와 <웃음> <나한테>. 굴려서! <웃음> 와오 <올라갔다>. 뭔데? 기술적이네! 아 <웃음> 어, 똑같아! 아 <웃음> 공이 어, <웃음> 안 뜨지? 나이스? <웃음> 앞으로 갔습니다. 오르막이라 그래 오르막 와 <웃음> 어, 나이스! 굿샷! 와 <웃음> <오>, 나이스! <웃음> 좋아 점점 맞아가고 아. 있다. <웃음> 그렇네. 굿샷! 와, 시원해, 막 차는 꼬마 뽑아. 또. 와, 나이스. 샷아왜 자꾸 절로 가? 나 뺏. <웃음> 와. <웃음> 오잘 쳤다. 와. 오. 아, 좋다. 공을 또 굴렸다. 좋다. 오, 오 나이스.